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아이엠스타의 라임을 만들어 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해서 만들거예요 공기 중에 굳고 갈라짐이 적은 점토라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먼저 알루미늄 호일을 푹 찢어서 여러 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두께가 생긴 알루미늄 호일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합쳐주세요. 접은 알루미늄 호일을 인형 뒤에 대고 호일로 한번더 감싸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만큼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위에 종이 호일을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작게 잘라서 얼굴에 붙여주세요 점토를 길게 만들어준 다음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끝부분을 자르고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에 물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물을 묻힌 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반대쪽도 만들어주세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휘어주세요. 밀대로 살짝 밀어 평평하게 해주세요. 물을 발라 머리에 붙여준 다음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뒷머리를 마무리해줍니다. 이번엔 더 작게 만들어서 옆머리도 만들어 붙여줍니다 한쪽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여러개 붙여서 앞머리를 만들어주세요 다 굳고 나면 몸의 호일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주세요 호일과 맞닿았던 부분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점토를 조금씩 떼어내서 물에 한번 담갔다가 얇게 펴발라 깔끔하게 만들어주세요 다 마르고 나면 테이프를 감아준 나무젓가락을 머리에 껴줍니다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살살 벗겨내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무광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물에 지워지는 차코 수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려주고 색연필로 선을 따줍니다 면봉에 물을 묻혀 톡톡 두드려서 차코 수성펜을 지워주고 다시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한번 더 무광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 그려주세요 그럼 더욱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에 하이라이트도 찍어주고 분홍색 아크릴 물감으로 입술도 칠해주고 파스텔 가루로 볼터치도 해줍니다. 오늘은 볼터치 위에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하이라이트도 줘봤어요.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띠를 그려주고 접착제로 리본을 붙여주면 완성! 살구공작소에 선물이 왔어요. 노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형이에요. 노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형인데 너무 귀엽게 잘 만드셨죠? 노엘님 사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에 자신이 만든 인형을 소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살구돌골뱅이네이버.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바다님, 소미소피님, 저주리님, 나나의 메이킹타임님, 과자소녀유튜브님, 예쁜클로버님이셔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분들은 살구돌골뱅이네이버.com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 받고 싶은 인형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늦가을이나 겨울쯤에 또 이벤트를 열 생각이에요. 그땐 보다 많은 분들을 뽑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둘게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